오늘은 해파랑길 경주구간 12코스 간포항에서 네, 양포항을 걷습니다 해파랑길 의 12번째 코스로 요 경주구간 경주간포읍에서 포항시 남구 강기면을 잇는 길로 요 간포항에서 출발해 송대말 등대와 오르과라 해변 연동마을을 지나 양포항에 이르는 13.5km 이르는 길입니다 어촌마을 미양원에 있는 해안도로로동해경관과 마을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질빙 냉동 공장 앞을 제안하는데요 원양의선에실리 의류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좌측으로 사용해고 방파제 슈퍼에서 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 대의 끝이라는 송대말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등대가 아주 미니 등대입니다 이곳은요 가문사지 3층 상탑을 형상화한 등대로 푸른 동해바를 지키는 등대와 수많은 갯바위와 잘 어우러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천연의원과 같은 송대말 대파이의 일제 시대 때에요 양어장을 만들려고 구축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입니다. 신등대 바로 앞에서 네, 등대 전시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략하고 우측 해변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작사는요 약 350년 전 이랑박씨가 개척한 마을로요 해변의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기서 장사라고도 불렸답니다. 어 돌문 사이로 또 길이 더 나있습니다. 어 물이 좀샀을 때는 못 들어오겠는데요. 어 이쪽으로 올라와 보니까요. 아주 절경입니다. 이쪽도. 아, 나의 로망, 나의 꿈, 캠핑카 어 캠핑카들이 아주 줄지어 서있네요 해변 어? 끝에 오셔가지고요 좌측으로 오르는 계단길을 올라서면 되겠네요 바로 나오셔가지고, 또 우측으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모국 강 전경입니다. 31번 국도를 좀 따라서 또 진행을 합니다. 어우, 상당히 아주 이국적인. 길 건너로는요 간포 댐이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펜션인데 건물들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저것처럼 멀리 또 진나이 시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아십니까? 바다 식목은 매년 5월 10일이 기답니다. 해파나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양포항까지 6.4km 입니다. 이제 절반 걸어왔네요. 네, 동해안로 31번 국도를 좀거어야 됩니다. 이거 분리병에서요, 우측으로 해가지고 해안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이 국도기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에, 국도보다는 해변길을 따라서 오는 것도 아주 좋네요. 펜는요 네, 군부대가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은 좌측 길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길이 있거든요. 네, 하얀지 이 카페에 붙어 있는 데서요 갈림길에서 바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네, 3.9km 남았습니다 거미만도 해안 둘레길이라고 같이 갑니다 이제. 약간의 30분 국도를 또 다시 걸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항상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처럼 여튼 펜션들이 제어울보네요참 음. 이러면서 아주 편히한 번씩 쉬어 야되는데손재이문화유산 전시가 앞뒤 지나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개원항이 지금 맞아주고 있습니다 해파랑길 개원이 쉼터입니다 해파랑길 가실 때는요 항상 이렇게 주황색 진행길 표시를 잘 보셔야지 무턱대고 막 가시와 버리면 알바 많이 합니다. 회당아가 <웃음> 고생 많다, 욕본다, 하고 반겨주네요. 구령포 18km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 1 0길로 들어왔습니다. 어우, 근데 상당히 경사가 많이 졌네요. 어이쪽 조금 상당히 어수선하네요 이곳에도 무슨 공사실 진행 중인가 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곳으로 해서 자아초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길에 상당히 크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